ล้나 이거. 일단 하나 먹어. 간니 맞나? 아니 근데 이제 안 태용 됐어, 하나 대왕됐어 한. 그저 아부. 떡밥 대왕. <웃음> 너무 커지? 커진... 그래. 어? 너무 많이 끓었네. 어. <웃음> 이거 먹방 먹방은 그거 그거 만드는 거. 하나 먹을 때마다 목말라. 밥이 부족하겠다. 밥이 없지? 밥 많아. 어. <웃음> 간단해, 맛만 봐봐. 음, 미안네 맛만 봐봐. 오징어 튀김 하미 버전. 잠깐만. 둘 아이거하하하 와, 아 맛있겠다 아맛있다있어 진미채 튀김 어 뭉쳐있어서 띄어 먹어야 돼 어머 뜨거워 어, 아뜨거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조심해 뜨거아 있다 그걸 만약에 거기서 먹다 오래 그래 해봐. 응? 음? 떡볶이 먹다 오래 그래 해봐. 음! 너무 음, 음, 음. 다저딱내려놔 완전! 이거, 이거 맥주 안주인데? 엄마 이거 해야 돼. <웃음> 바닥에 팽개 썼어, 이거 와가지고. 밥이 벌써 부족한. 밥을 아, 뭐 조금씩 펴야 되는데, 피면은 터지니까. 소가 너무 많이 넣나 봐. 엄마가 이것도 많은 거야, 지금. 많이 넣고 싶으니까. 그냥 주먹밥을, 주먹밥을 반반하고, 옆에서 그냥 떠먹어봐. 위에서 올려먹어 <목소리> 이거 만들까? 이거 또 많을 수도 있어라. 어, 야 지금 라면 같다가 나한테 나무, 나거 먹으라고. 그래. 어 그냥, 그냥 밥 비벼 먹어도 돼. 어.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될까? 음. 음, 아유, 맛있다. 음. 미쳤다, 이리 와. 안 좋은 거면 안 좋은 거면 안 돼. 안 좋은 하면안 돼. 안 좋은 음. 음! 맛있어? 아 진짜 맵지? 아딱 봐도 매워 매운맛이 목을 탁 치니까 이거에다 먹어봐 기분 좋아 저거에다가 음! 아니 음. 이게 이게 한수에 신의 한수에아 그래? 내가 만들지만은 이건 신의 한수다 아 매울 때는 그걸 먹으면 돼? 음. 살짝 매운맛을 음. 싹 잡아주면서 무밥이랑 다니까밥이 음. 음. 아, 조금 은집 엄마. 김치를 좀더 많이 넣어야 돼. 어제 음. 많이 넣은 건데터준다니까 음. 어. 그 아, 만들어야지 우 그렇게 대주밖에 밥을 일부러 가어안 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싸서 먹어봐. <웃음> 진짜 맛있게. 뭐야? <웃음> 음. 아. 음. 진짜 <웃음> 맛있게 먹는다. 여지 두번 튀겨야지. 그렇지. 맛있어. <웃음> 맛있어? 와... 땀이 나기 시작했 이거 강렬하네 불닭볶음면하고 비교했을 때는 불닭볶음면은 딱 먹었을 때 우와 매워 그런데 얘는 계속 매운맛이 중첩이 되는 것. 같아 음... 그러면서 점점 더 매워져 음... <웃음> 너만 봐도 땀나 어, 연 음, 그런 음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답답나? 오. 음. 오. 아빠 물티슈 갔다 들어 그래. 아빠 죽는다 어우 오. 오. 오, 매워! 다. 아.. 안 됐다 아. 아. 하 아, <목소리를> 아... 아... 음... <목소리를> <목소리를> <목소리를> 먹으면 혼이 나가겠다. 혼이 나가겠다아 <목소리를> <목소리가> 찍어야 돼. 뭐 먹는 거, 이걸? 먹는 모습. 먹는 모습 왜? 아니 먹는 모습 왜나못보데자보 먹은... 보이지 니가 네가 보이지 니안 보이는데요? 어? 안 보이는데요? 봐봐 이렇게 하면 네. 이 정도면 돼요? 일단 네. 아빠가 잠옷으로 해야 돼. 이렇게. 왜왜왜 왜? 왜, 왜, 왜. 아니고 먹방. 먹방을 왜해 여기서? 아니 해봐 찍어봐 이따. 왜? 그럼 무슨? 준비. 준비. 아, 안 보여, 카메라. 음 너무 좋아. 어차피 자를 거야.